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윤거 뭐야? 아, 이게 시작이 맞아? <웃음> 어, 스타트... 유튜브 친구들 주화 반갑습니다 오, 자 그러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유에서 이번에 나온 편스토랑 6회차 우승 상품 수란 덮밥입니다 보시면자 이렇게 계란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수란이겠죠 이게? 수반 들어있고 스푼 들어있고 음. 그다음에 이거 뭐야 생와사비 들어있고 오. 덮밥 소스 들어있고 행복한 백미밥 들어있습니다 자 조리! 오. 자 이렇게 오, 조리. 완성됐습니다 오. 자 보여드릴게요. 쫙.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여기 해물향이 딱 열자마자 해물향이 딱 나거든요. 이게 이제 수란덮밥인데 이게 양념이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은 수란이겠죠. 자 수란을 자 이렇게 이런 느낌 와우. 보이려나? 보이겠냐.. 어, 보이겠냐.. 저런 거 좋아.. 아 그렇지! 오! 어? 오호! 찰랑찰랑.. 찰랑찰랑.. 자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 일단 기본 느껴지는 건 약간 짜장밥 느낌인데 오징어 향이 좀 강하게 난다. 음. 상금이 걸리니까 차갑지? 열심히 한 건가? <웃음> 오징어 차가운 느낌 맞나? 덜 돌린 것 같아. <웃음> 다시 대먹무게 참. 음, 그래 음, 내 스타일 아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노 아니까. 약간 짠 맛. 어, 좀짠거 같은데. 짠 오호. <웃음> 오호. 야, 줄 알았지? 어? 뭐야? 효과 시키는 거나 열심히 해라. 효과는 그거야. 융이 안 하니까 효과가 한번 해 보는 거겠지. 이 방송 할 때마다 이 편집각 나오면 나는 그거 용이 해주길 바랬는데 편집강 용이 직접 체크를 한다음에 아니 일을 하면 어떻게 중앙 안써 52,000번 얘기했는데 편집 쪽으로 딱한번 보여주더라고 한 번. 저기 나는 귀 피를 흘리기 <웃음> 시작했어 <웃음> 그팬 출신 편집자들은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커 나간대 준호 <웃음> 님이 35세고 제가 27세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커야하나요? <웃음>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면 좋냐면 이건 그 누구야 아씨 에쯔님! 수시놈이네? <웃음> 에쯔님 느낌의 편집 부탁해 에쯔님 유 워츠! 에쯔님도 팬 출신 팬 출신 <웃음> 리뷰를 그냥 버렸네 <웃음> 그런 느낌의 편집 <웃음> 리뷰는 버렸네 앞으로 에쯔님처럼 방송 부탁드려요 <웃음> 에쯔님처럼 말송 <말하네. 웃음> 잘했다 야 야, 이거 모르겠다 문제야나 니꺼 네 안봤는데 모르겠다 자 일단 초반과 마지막에 음악 활용 잘했고 그리고 확실히 내꺼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내서 접목시켰어 그 내용 전달도 초반에 훌륭했고 중간중간 나 까는 것도 괜찮았고 약간 아쉽다면 진짜 내가 이거를 주로 리뷰를 해야된다 약간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웃음> 갖다 버린 느낌 어 근데 이거 센스 좋았어 <웃음> 사실 이건 갖다 버릴만한 영상이긴 해 <목소리>